가수 박장현이 박창근의 신곡을 홍보했습니다. 박장현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린아이 많이 들어주세요. 국민가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붙어있는 창근이 형 우리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. 공개된 사진에는 박장현이 가수 박창근과 미소를 짓는 모습이 담겼는데요. 이에 네티즌들은 이야 훈훈하다 눈물 나요 감동이 밀려오네요 감성발라더 박장현님 박창근님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두분 붙어있는 그곳에 저도 딱 붙어있고 싶네요 행복한 모습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두분 너무 귀요미 찐우정 영원하시길 응원합니다 어린아이 무한반복 듣고 있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박장현과 박창근은 현재 tv조선 국가가 부른다에 출연 중입니다.